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상목 내에 있는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죽장면 상옥리의 밭을 소개하겠습니다. 밭 앞에 장독대가 이쁘게 보입니다. 창고입니다. 농막입니다. 외부 화장실이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밭입니다. 하우스 내부입니다. 하우스 없는 밭 부분입니다. 옆에 하천이 보입니다 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비포장으로 되어 있지만 입구 쪽에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땡크가 보입니다 경사면에 과일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현재 이 밭도 매매할 땅에 속합니다 아주 넓은 밭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목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391제곱에다 1630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전원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일부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고 일부는 비포장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국어에도 접해져 있습니다. 창고 및 농막은 약 170제곱미터, 약 51평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두 동이 있으며 면적은 1,200제곱미터, 363평 정도 있습니다. 주 재배 작목은 토마토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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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화중 저 대단히 감사 합니다.